너의 눈은 작은 오두막에 사로잡혔다. 그 따뜻한 빛은 밤의 포가적인어자속놀등이는 분명 분이히 오두막은 너의 여정의 끝을 가리킨다자야놀야 자, 오늘도 이어서 플레이해보는 인스크립션 인스크립션 지금 1차 플레이 조회수가 10만이 넘었어요 우 약속했던 10만이 넘어서 2회차는 미리 찍어놨었고 지금 편집이 완료된 상태인데 오늘 3회차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참 좋겠는데 2회차도 보고 좀 조회수가 괜찮게 나온다 하면 이제 또 4회차 가고 그렇게 될것 같아요 오늘 3회차 한번 좀 가보도록 하죠 렛츠고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도 더빙 열심히 해야되겠구나 아니 이젠 뭐 도입부 이런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바로 이렇게 시작이 돼버리네요 3회차 때 제대로 못 둘러봤었거든요? 3회차에 딱 돌입되는 순간 조금 둘러보다가 여기에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꽂고 단검을 얻은 다음에 껐었는데 마침내 특수단검을 다람쥐의 손에서 뜯어냈구나 후회할 선택이겠지만... 이게 저장이 되어있진 않네요 어? 뭐지? 왜, 왜, 왜불 들어왔어 뭐가 불만이야 내가 건드리는 게 ㅆ 찼니? 이거는 다 풀었잖아 그지? 여기서 이빨 가져가지고 이게 맵 판마다 조금씩 바뀌는 것같아요 보니까 어? 이건 왜두 개가 꺼져있지? 2번이 3회차라는 뜻인가? 똑같다. 뭔가 다 의미심장하게 있어가지고 어? 얘네 그 모닥불 사내들이다 이게 저번엔 무스랑 다람쥐였거든요? 근데 2번 회차, 3회차 때는 여기 다람쥐? 여기다 알파를 두면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건 아직 못 가져가고 오늘 한번또 시작을 해봅시다. 이건 또 무슨 카드야? 처음 보는 게 있어. 아니, 짐승을 고를 수는 없다. 대신 네가 원하는 부족을 고를 수는 있지. 잉? 에? 어? 어? 이건 그냥 뭐 늑대종 이거는 곤충, 뭐 개미 이런 애들 나올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새 종류가 나오겠군요 뭐 까마귀나 독수리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일 무난한 밸런스형이 늑대인 거 같고 얘네는 좀 자잘자잘한데 뭉치면 강해지는 그리고 얘는 비행능력 있는 거아 근데 내가 카드 종류를 다 몰라가지고 뭐가 좋을지 모르겠네 밸런스형으로 갑시다 아 역시 늑대가 나왔네요 이임의로 골라진 개 카드다 다른 것을 바라는가 아니야 만족 아 새.. 새랑 볼.. 초반부터? 고대의 여인이 덕갈나무 뒤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조심스레 정교한 나무 조각품을 늘어놓고 툽상스럽게 가리켰다 선택하게.. 이게 뭔데? 이게 도장이잖아 공수 도장 그리고 이게 뼈인것 같고 이게 그 탱커잖아요 날 때려라! 난뼈 어? 늙은 여인은 만족하여 이를 드러냈다 너의 첫 토템이 완성되었다 에? 이게 내 토템이라고? 이제 골왕 도장은 너의 모든 다람쥐 피조물에 각인될 것이다 어? 다람쥐의 이제 골왕 그러니까 얘네가 희생되면은 뼈가 많이 나오나봐요? 좋은데? 엄청 좋은거 아냐? 니자 한번 보자고 아 잠수전이네 오오오오 저거봐 저거봐 골왕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사망하면 1이 아닌 4개의 뼈가 주어진다 피였으면 더 좋았으렴 마 아다. 그래도 또 뼈를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없네요. 일단 두고. 야, 쟨 뭐야? 능력치가 왜 졌다고세요? 수생에다가 양방 공격에 움직이기까지 어차피 데미지가 1이어서 뼈는 빨리 모을 수 없지. 땡. 어어. 아, 아! 어, 아 맞다. <웃음> 아 양쪽으로 공격하지. 아 생각이 짧았어. 역시 뒤여봐야 한다니까. 다음 카드. <웃음> 좋은 탑떼기네그러니 음. 잠수 중이어서 이제 공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늑대로 좀 빨리 속전속결을 하고 싶은데. 뭐 다음 턴. 기다렸다가 한대 맞고 움직이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얘랑 결판을 내야겠지. 일단 한장 뽑아 망고벌레 <웃음> 뭐야 왜 아줌마가 됐어 얘? <웃음> 뭐지? 야! 너왜 이상하게 생겼어? 뭐야 원래 벌레였잖아 어 어질하네 자 여기에다가 두고 이? 아마 이, 이리로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은 데미지가 0이 되겠죠? 아파라 카드가 없어? 걸려들었군. 항복한다. 엥? 아, 카드가 이거 한 장밖에 없었어요. 아, 초반이어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구나. 이거 항복 이제 안 받기로 했죠? 저희 이거 끝까지 뽑아먹어야 되니까. 일단 다람쥐를 그러면 뽑고 이거 이거 없애고 여기에다가 두고 턴을 한번 넘긴 다음에 딱 맞네. Yeah! <웃음> 아, 속상해. 이빨 모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종류네요. 와 이번에 사슴 종류가 있네. 사슴으로 가볼게. 무스 이 코스트 역시 무거워. 나 이제 무거운 코스트 별로 안 좋아해서. 곤충으로 가야겠다, 다음부턴. 고대의 여인은 뼈를 삐걱거리고 신음하며 접근했다. 부드럽게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너의 앞에 제물을 놓았다. 아니 이게 뭔지 알아야지! 가르쳐줘요! 아니 여러분들 말고요. 저, 저, 저 아주머니한테 물어본 겁니다. 토템에서 이제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이게 다람쥐 계열이고 도장은 이걸 준다 지금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어.. 사슴 종류 되게 무언가를 준다 개미 종류에 무언가를 준다 그리고 이턴 지나면 강해지는 도장을 누구에게 줄 건지 이렇게 랜덤으로 정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바꾸는 건가? 그니까 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뼈잖아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바꾸는 건가? 포기하면 안 돼? 이거? 나 곤충 하나도 없고 무스를 뼈로 쓰기엔 너무 애매한데 바닥을 눌러보자고? 안 되잖아 <웃음> 무조건 골라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스는 고를 생각이 전혀 없고 이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 싶은데 벌레 벌레 뼈아나 다람쥐 뼈가 진짜 마음에 들었었는데 말입니다 뭐야 아~~ 골라 놓고 이렇게 정할 수 있구나 아야 괴리곱이 됐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구나 어우 그럼 이거 나중에 조합을막 이렇게 멋대로 바꿀 수 있나봐 노파는 자신의 조각을 모아 어둠 속으로 질질 사라져갔다 아 그냥 전투구나 자어 다람쥐 대단한 폐야. 얘 목소리 좀 바꿔야겠어. 너 아줌마 같아. 대단한 폐야. 자됐네 늑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낼게 없어요. 어쩔 수 없지. 그으 다람쥐를 꺼내서. 자, 늑대를 여기에다가 두고. 방구벌레 지금 뼈가 많으니까 방구벌레 여기다가 더 막았어? 근데? 코요타가 한들 때린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데요? 그러면은 고슴도치를 막지 말고 방구벌레로 얘를 막아야되겠네 됐죠? 좋아요 잘 막았고 다람쥐를 하나 더 쓰자 하면 뭐야? 이제 더 카드 안 내요? 이게 왜 이렇게 약해졌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게임 오버될 뻔한 위기였는데, 어떻게 잘 이겼네? 자, 여기가 지금 데미가 7이잖아요. 아마 지금 이게 동점인 것 같은데, 7. 아, 그럼 이빨 두 개밖에 못 얻네요. 아쉽구만. 난.. 저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군.. 이름도 없어? 이게.. 뭐야? 이게 뭐.. 와.. 이게 뭐야? 어. 이게 지금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책이 두꺼워지고 가려져 있는 것들이 깨끗해지고 좀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매 판마다 좀 주도면밀하게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뭘까? 도박 한번 해 봐. 어차피 코스트가 하나여서 얘네 진짜 난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 얘네 이걸로 할래. 뭔가 능력이 있기는 하겠지. 지금 주로 강화할 만한 애가 딱히 없는데. 무스를 얘한테 줄까? 저 문어 카드가 뭔지 모르겠어 문어..를 무스 어차피 잘 안쓰니까 그럼 보자 피가 3이어서 또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전투다 보자고 좋은 패러군 대체 뭐가? 두더지. 가지뿔 영양. 담비짱. 일단은, 하나를 두고 시작을 해야지. 이거 한번 놔보자. 너무 궁금해. 어 이게 뭘까? 아, 그건가? 야! 이거 건너편에 있는 대과 동일한 데미지를 가져오는 거 아닐까요? 어, 약간 그런 필인데? 야, 이거 대충 내용도 보면은, 반대편과 동일한 데미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 같아. 음? 일단 반대편에 그럼 덱이 없으면, 데미지가 아예 안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일단은 먼저 담비를 꺼내고요. 담비를 이쪽으로 꺼내고, 여기에서, 안기벌레로 얘 데미지를 무력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센 카드가 나왔다. 하면은 이제, 음. 걔 앞에다가 이걸 두는거지 방어용으로 여어 응. 보자 죽음이여 날 데려가소서 아직 죽을려면 멀었다이 기다려라 카드가 응. 많으니까 문화 아저씨를 사용해서 보여달라고? 얘 데미지도 지금 1인데 얘를 복사해봤자 아 일단 한턴만 기다려줘요 한턴만 다람쥐를 뽑고 허, 어, 너무 어렵다 여기다가 다람쥐를 놓고 이게 뭣 모르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아예 애초에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지만 생각할 게 많아지니까 요거 요거 잘못했나? 아, 잘못 뒀다. 늑대 여기다 뒀어야 됐는데 와... 진짜 큰 실수 했다 아 얘, 얘한번더 볼게요 이거 데미지 복사되는지 한번 봅시다 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복사되는 거 맞아 자 여기에서 얘가 얘를 때리면은 뭐... 어... 어떻게 되겠지 오케이 잘 막, 막을 수 있어 지잘 막을 수 있어 한장 더 뽑아봅시다 늑대가 나왔네요 데미지를 극한으로 뽑으려면 얘로 요거 요거를 희생해서 아 그건 아니지 아니야 어차피 안죽잖아 다음에 또 볼거면서 왜그래 이렇게 하면은 투둣 퓳퓳퓳 오케이 두개 조금 아쉬운 성적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카드를 더 뽑을까 이..이 피모양이 뭐였지 기억이 안나 젖사냥꾼은 이제 가죽 거래하는 거고 카드를 뽑자 카드가 지금 너무 개수가 종류가 부족한 것 같아요 바퀴벌레 살모사 넉대 야 이거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바퀴벌레 이거 뼈만 많으면은 진짜 완전 개깡팬인데 우리가 지금 완전 뼈대기잖아 오닥불에 온긴 반가운 광경이었다. 그것을 둘러싼 열상의 굶주린 눈은 반가움을 더럽지만. 피전물을 불가에 앉힐래? 놈의 공격력 수치를 높여주게. 하나가 말했다. <웃음> 바퀴벌레. 바퀴벌레가 강해지면 이거 개사기 되는 거 아니에요? 싫어 싫어 싫어. 해야 할 일을 해. 바퀴벌레. 오, <웃음> 데미지가 무려 2가 됐어. 물길에 대해서는 생존자들이 오랐다. 물길은 피조물의 공격력 수치를 강화하였다. 생존자 중 치물을 일리는 자들을 발견하고 너는 서둘러 바퀴벌레 카드와 함께 후퇴했다. 보스다. 숙 연기. 서늘한 안개가 너를 둘러쌌다 너는 혼자가 아니었다 안개 속에서 형체가 하나 나타났다 나와 금사이를 맞겠다? 죽어도 싸지 좋은 태로군아저 집노새 연기를 줬으면 10분 활용해야지 않겠습니까? 짐노새 치고요. 망구벌레로 데미지 중화. 좋은 수였다. 아프군. 좋아요. 벌써 하나 끝났어? 카드 황금 미스라! 하하하하! 황금을 캐냈다. 내 카드다. 문어다. 잡아! 어떨까지? 문어가 나올 때가 됐어. 가자, 문어. 데미지 복사. 사대기. 아니야. 하지만 버텨. 바퀴벌레. 우와, 바퀴벌레. 쉬운 보스지. 얼른 노새만 처리해. 기다려 봐, 마. 방 바쁘다. 어? 야! 와 바퀴벌레 이게 진짜 개쩌는거였네 그러니까 뼈를 4개를 먹지만 우리가 뼈가 지금 엄청 많잖아요 몇개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를 희생하고 담배를 다시 놓고 바퀴벌레를 다시 낼수 있어요 아뭐 물론 지금은 바퀴벌레가 얘를 알아서 다 해줄거니까 계속 뽑아보자 네와 근데 카드 종류 진짜 별로다 아, 문어를 희생시켜서 담비를 놓자고 멈춰 카드를 뽑아. 그래, 내 노새 배까지 자, 이번에는? 게임이 끝나기 일보 직전인가? 을어떻지 할까요? 이 게임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이게 봐봐 요이게요이게바퀴벌레게들어왔죠네가 바퀴벌레만큼만 단호했다면 뭐임마왜이렇게 하고 바퀴벌레노어는 거야. 좋아. 아 좋아. 에에에, 톡 너의 생명은 복원되었다. 와씨 뼈 토큰 너무 아깝다. 저거 신중히 결정하거라. 개, 발구, 파충류, 깃털, 곤충, 혼합물은 이 모든 것이지. 헉, 뭐야? 싱그로 비정질의 함에 바 끊임없이 변하는 도장의 소유자이다 와 도장이 뭐가 나오지? 랜덤인가봐 쩐다 더럽고 흉포한 멧돼지 종이 울리면 격분하고 말지 타종수 이 도장을 담은 카드를 낼때 주위 빈 공간에 풍경이 생성된다 종의 능력치는 0의 공격력 1의 체력이다 일종의 탱커네요 나는... 지금 뼈대기라서, 안메바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와, 근데 결합물이 이게, 아니, 레어카드가 나중에 되면 뭐, 어떻게 된다며.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하네. 와, 뭐지? 아, 몰라. 근데 일단, 실용성 있는 거 가져가자. 우리 아직 레어카드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담광자의 불안한 시선을 벗어나, 너는 앞을 바라보았다. 흠, 오, 그래. 그거다. 미지근한 물의 축축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너는 습지에 당도하였다 어? 이빨이 또 생겼네? 뭐지? 이거 매판 할 때마다 생기나? 아, 목이 아파가지고 잠깐 쉴려고 일어난 거였는데 <웃음> 이빨이 또 있네? 자, 바로 다음 가봅시다 이번에는 카드 주네? 어! 플레임 2. 이걸 안 고를 수 없지 1회차만큼 극적이진 않지만 2회차 플레임도 진짜 나쁘지 않았거든요 능력치 이거는 거의 내자마자 게임 끝나죠? 양방향으로 데미지 3-3 들어가면은 총 6데미지인데 이제 어디로 가지? 아이템 준다 이거 근데 선택지는 이게 두 개가 있네? 나그리고 솔직히 아이템 그렇게 필요 없는데 그냥 선택지가 많은 곳으로 갑시다 노쇠한 목각사가 너의 앞에 나타났다 상당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활기차게 움직였다 이번에는 피네요? 어피해를 주면 근데 이때까지 모아놨던 지금 고코스트의 덱이 늑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선택하고 요거, 요거 가져가겠습니다 너는 수그리면 니네 카드팩에서 공물을 내려두었다 고개를 들자 고대의 여인은 사라지고 없었다 벌레에다가 피를 연결하면 벌레 죽을 때마다 피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 근데, 그러면 바퀴벌레 쓰기가 좀 애매해져요. 뼈가 부족해서. 난 아직 뼈가 좋은 것 같아. 어디보자. 이거 너무 궁금하니까, 여기로 가볼게요. 난 왠지 여기 밟았었던 거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처음 보는 건지 뭔지. 근데 기억력이 너무 의심스러워. 확신이 없어. 기억이 안 나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가봅시다. 뭐야 이게? 그러로 지진벌레?라고 써 있는 거야? 뭐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머진벌레? 뭐야 손 꺼지세요. 안 보여요. 일개미. 데미지 아직 1이네요 빨리 잡아야 된다. 벌레가 많아지면 답이 없지. What the flame? 그러나 지금 끝내면은 이빨을 못 얻기 때문에. 극한까지 뽑아 먹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플레이 아쉽죠 그죠? 그러 기다려 봅시다. 이제 다람쥐를 놓고 늑대 놓고 선을 정령 방금 뒤쪽에 뭐 하나 없어졌는데 뭐지? 와, 나 이거 죽기 일보 직전이다 여기서 바퀴벌레 나오면 참 되게 재밌어질텐데 일단은 여기에서 게임이 지면은 너무 억울해져버리니까 이렇게 두고 좀더 기다려보죠 이렇게 하면 방어가 되거든요? 사마귀가 두대 때려도 바퀴 나왔다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때리면은 게임 안 끝나죠? 그냥 턴을 넘기고 이렇게 하면 오케이 야극한으로 그 뽑아먹자 좋아 좋아 카드 나와봐 자 여기에다가 바퀴벌레 더 주고 방귀벌레 놔주면은 와와야 이거 이뻬.. 몇개 들어오냐? 응? 음? 이우 <웃음> 와! 이빨이 몇 개야?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자, 여기가 뭘까요? 저게 뭐지? 뼈의 시련. 세 장의 카드를 뽑아 뼈 비용의 합이 5 이상이어야 통과다. 아! 아, 나 기억나. 시련. 친족의 시련. 뽑은 카드 세장중두 장이 같은 종이어야 통과다 힘의 시련 세 장의 카드를 뽑아 공격력의 합이 4 이상이어야 통과다 아니 뭐 그러면은 힘의 시련이 제일 만만할 것 같은데요 힘으로 가자 힘의 시련을 시작하지 좋아요, 늑대 두 마리 너는 통과했다 쥐의 왕 얘도 계속 뽑을 수 있네? 근데 코스트 두 개는 너무 무겁죠 아! 왓더! 왓더! The... 어? 그녀는 조각품을 보여주려 움직였다 어? 죽음의 손길 나쁘지 않아요? 근데도 여전히 다람쥐의 뼈가 제일 좋아요 머리가 희끄무레한 여인은 조용히 조각 품을 챙겨 떠났다. 와, 또 나오셨어요. 플레임님. 와... 강림하셨네요. 헥? <웃음> 개미가 두 마리나? 한 번에?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군. <웃음> 너왜 움직여? 너왜 움직여? 아니, 이게! 아, 엄마! 아, 몰라. 일단 카드 뽑아. 늑대 나왔네. 자, 플레임을 여기다가 두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잡잖아요. 얘가 두 대를 때려요. 내려와서 2란 말이에요 데미지가 음, 지금 수평을 잃었네 어, 괜찮네 템을 쓰자고? 이게 뭐야 특수단검 사용자에게 저울의 무게를 올릴 수 있다 고통은 잠시일 뿐그뺀찌랑 같은 거네? 아니 이번에는 칼로 이빨을 뽑아요? 어이 나 이거 안 쓸래요 음, 난 잔인한 거 싫어 써보자고? 슉댕 정말 급할때 쓰겠습니다 오케이 얘 죽이고 얘 때리고 얘 때리고 일개미가 나를 죽이네? 감히 플레임을? 아.. 고민된다.. 진짜.. 아 이게 그냥 하면 얘를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정말 많은데 이빨 모을 생각을 하면 골치가 되게 아파져요. 오케이, 정했어. 됐어. 와, 딜 계산이. 아, 바퀴벌레 올리지 말 걸. 아, 바퀴벌레 올리지 말 걸. 내가 미쳐 가지고, 내가 미쳐 가지고. 하... 요금방 100마일 서 가장 좋은 가죽이야. 아유, 이발은맞네 가게 제공이요! 두개 가져가고요. 깊은 감사를 표한 분 당께. 아주 강냉이 머신이야. 이게 뭐지? 덱 지우는 건가? 재물로 바치는 거구나. <웃음> 딱히 바칠 만한 게 방소 개구리. 늑대 한 마리 지울까? 아야 황소개구리가 지금 솔직히 이 덱에서 너무 무슬모해요 너무 애매해 황소개구리 지워버리자 이게 뼈 하나를 기본으로 주는 거였나? 시작할 때 전투 그러네 뼈 하나 주는 거 어? 얘 양갈래로 공격해요 와 플레인 계속 나와 개쩔어 이렇게 하나 두고 일단 대기 자 여기서 벌을 지우면은 나름 극한으로 뽑을 수 있어요 근데 벌을 지우려면은 <웃음> 진짜 제발 1코스트짜리 무언가가 나와야 돼요. <웃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메바도 못네요. 뼈 없어서. 안 나자. 아, 진짜 속상하다. 어떻게 이러냐. 그 쪽가죽은 깨끗합니까? 토끼가지. 이건 또 뭐야? 이게 뭐야? 텐타클이 지금 보니까 뭘 들고있냐에 따라서 능력치가 달라지네요 지금 이건 거울이고 아나 이거 치키차크 이렇게 그 흔드는 아낀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까 거울이네 지금 보니까 그리 이건 카드 패고 부딪치면서 알아봐봐야되겠고 같댐 건설자 뼈 다섯 개 어우 시체 구더기? 피조물이 전투중에 사망하면은 손에 든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자동적으로 그 자리에 놓여진다 아... 우리팀 카드가 사망하면 얘가 자동으로 그 자리를 채운다는 거야? 좋은데? 사실상 0코잖아 그러면 아... 고민된다 일단 시체구더기 가져갈게요 안그래도 뼈대기니까 놀랍군요 황금가죽? 오라얼레울어버러스 이게 좋은거야? 왜 어떻게 코스트가 두 개를 먹어? 개꼬졌는데 이건 뭐야? 맞은편에 좌측, 우측, 중앙을 공격한다? 야! 이거 플레임 먹여야 돼요 잠깐만! 야 여기에 3분 공격에 2분 공격이 있으면 왼쪽, 왼쪽, 가운데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때려요? 혹시? 그냥 세대 쳐요 에이 뭐야... 일단 뭐 바퀴벌레한테 먹일 수도 있는 거니까 어 일단, 사마귀신 가져가겠습니다. 가장, 효율이 좋을 것 같아요. 한 장을 더 가져갈 수 있네? 우어보로스 가져가자고요? 왜? 난얘 진짜 모르겠어. 얘왜 좋은 건지 모르겠어. 재물로 생각을 해보자고. 불사. 어? 어? 불사가, 플레임에? 실좋은 가죽이군요 감사합니다 뷰 없어 뷰? 아아.. 뷰가 없네 뭔데요 저도 설명해주세요 아 모르겠어? 자 불사 강화로 이 불사의 능력을 플레임한테 줄수 있어요 얘가 만약에 죽었어 그러면 그 복제품이 다시 제 대게 들어옵니다 그럼 전 다시 내면 돼요 계속 내는거야 계속 이건 뭐야 이것도 처음보는게 있네요 버섯 저번 회차에 해봤다고? 너는 두껍고 악취나는 버섯 수풀에 서있었다 눈을 찌푸리자 짙은 포자구름 너머로 한 형체가 보인다 우리는 진균학자라고 응? 음또 또 우린 실험하는 중인데 만리타맞리 다른데서 환영받지 못하거든 내비조물들한테 실험할래? 응? 또같은비조물 두개가 필요할거야 우리 각자 하나씩 에? 늑대 두개 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지? 어... 나이 이벤트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완전? 같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게 늑대밖에 없으니까 늑대를 한번 합성을 해봅시다. 지, 지저분해질 것 같네. 고개 돌려. 안돼. 우와 뭐야? 괴물이 됐어. 저, 저거 늑대 새로운 거야? 와 늑대가 완전 괴물이 됐는데요? 음. 와아 근데 좀 징그럽다. 카드를 반으로 붙였을 뿐인데 징그러워 와... 지금 솔직히 플레임한테 불 싸먹이는 것보다 사마귀신을 얘한테 먹이는 게더 궁금하거든요? 데미지 18인데? 아, 빨리 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보스야? 오. 홀리 너는 더러운 연못가에 앉은 커다란 사내를 봤다 그는 죽은 생선으로부터 살점을 뜯어내는 듯 보였다 몇 점은 연못에 버려졌고 곧바로 걸신들린 새들이 잡아챘다 몇 점은 광대한 사내의 입에 허겁지겁 쑤셔 넣어졌다 신선한 생선 가져왔어 쉬운 선택 아이 근데 우어버러스 자체는 솔직히 의미가 없는데 씨... 왜나왔냐 왜 물총새 명치 때리고 숨는 애 사마귀신 바퀴벌레 사람쥐바람쥐로 사마귀신 이렇게 하고 바퀴벌레 놓으면 바로 게임 끝나거든요 일단... 어, 1페이지는 그냥 이렇게 넘길게요 어차피 뭐 여기서 이빨 얻는 것도 아니고 손 <웃음> 역시 그래 뭘 그래야 임마 뭐 너도 게임할래? 너 나가 <웃음> 확신해? 나도 몰라 그냥 해 <웃음> 뭐야 뭐 뭐야 카스낚시 헐. 어. 야 미친 거야. 아... 미끼 양동이 때리면 안 되는 거였네. 아이 상우가 나올 줄이야. 자, 일단 뽑아. 와. 킹갓 제너럴 늑대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플레임보다더 개쩔어요, 얘가. 끝났네요. 바퀴벌레까지 합세해서 최대한 이빨을 뜯어내보고, 너는 아직 쓰러질 때가 아니다. 오, 보수전 그냥 바로 끝나버렸네. 혹시 이중 하나가 매혹적인가? 오, 라이올레! 아메바 또 나왔고 결합물이 난 너무 매력적으로 생겨가지고 궁금하거든요? 얘를 좀 키워보고 싶은데 우라율레는 피 한번 희생하면 세개 주는 거 있잖아? 그거를 쓰지 않는 이상은 지금 쓰는 게 불가능하고 결합물이 진짜 궁금하네요 결합물, 결합물 가져갑시다 아메바 아래 버섯은 뭐예요? 카드를 이미 하나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연못을 지나면 너는 신선한 공기를 빨아들이고 전진한다. 가버리 다른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오, 이제 확실히 길이 어렵게 아퓨! 내 몸은 제재기가 일단은 여기에서 카드를 고르고 신격화된 염소. 가장 진실한 질문이지. 희생하면 삶의 피를 얻는다. 코요태 웅장한 모습, 야생의 짐승들, 알아서 길을 비키지. 지금 가장 매력적인 거는 흑염석이네! 아니, 아니 애초에 코스트가 높은 애가 없네 내가 지금. 어... 도장은 계속 붙일 수 없어요. 이렇게 붙어버린 거는 더 붙일 수 없습니다. 코요태 가볼까? 코요태 가겠습니다. 하, 오셨습니다. 띠우 근데 지금 카드가 너무 많거든요 카드를 좀 줄여야 될것 같은데 자 괴이 늑대를 강화할까 플레임을 강화할까 좀 고민인데 플레임은 솔직히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엄청나기 때문에 늑대를 주는게 그리고 여기에서 사마귀신을 아, 근데,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게요. 이, 얘가 문제에요 우로보로스 저못 쓰거든요? 그, 럼 만약에 늑대카드 안 나오면 어떡해. 사마귀신는그 자체만으로도 3대미어서꽤 쓸만하거든요. 1코스트에. 아, 우로보로스 하자. 이렇게. 어. 나이 카드를 빨리 지우고 싶으니까. 좋아. 불사의 능력. 오 하나 바람쥐 야! <웃음> 야! <야잔>. 야 어떡.. <웃음> 이두 개가 나와버리네 야잔. 와.. 와.. 아 이빨을 극한으로 뽑으려면 지금 카드를 내면 안 돼요 자 기다려봅시다 자 여기에서 지금 코스트 하나짜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코스트 하나 어. 지렸다.. 아 근데 굳이 안그래도 됐구나 플레임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다람쥐 내고 늑대 내고 플레임 냈으면 됐는데 그죠? 그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아 이게 극한의 효율을 뽑으면 어떻게 해야되지? 일단 플레임을 내 여기다가 다람쥐를 내고 늑대를 지금 내면 게임이 끝나지 않나? 아.. 끝나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한대 때리고, 여기 한대 때려서, 다음 턴을 봐야 돼요. 아, 두더지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두더지가 막는구나. 어, 근데 지금 희생해버려서 텐타클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 그럼 그럼 이렇게 한번 보자. 어, 맞네. 이 새끼 왜 아까부터 자꾸 움직여? 아, 나이 텐타클 마음에 안 드네. <웃음> 아, 유용하게 쓰면 참 좋은데. 얘랑, 얘를 없애고 늑대를 여기에다 두고 플레임을 여기에 위치시킨다 자, 봐봐요. 얘가 지금, 이렇게 하면 얘가 막잖아. 그리고 여길 때려. 3의 데미지? 그리고 내가 여기다 사마귀신을 놔. 한 대, 두대 여긴 막을 거고 그리고 얘가 이걸 때려서 없애. 그럼 딱 5의 데미지로 깔끔하게 떨어져 버리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턴을 넘기고 선을 넘기고 가냐. 사마귀신을 여기다 두면 되겠네. 됐지? 봐봐. 어, 야. 어어. 아, 으어! 아, 사마귀신이 죽어버렸다. 아, 플레임 일부러 안 냈어요. 게임 끝날 수도 있어서. 자, 지금 몇 개가 있냐. 지금 딱 대칭이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코요테 아, 좀! 나 지금 딴거 필요 없단 말이야. 코요테 여기다 두고. 옮기고. 오케이. 자. 시체가 부족할 일은 없지. 움직였네? 그럼 안 되지 않냐? <웃음> 아, 플임 여기다 딱 둘라 했는데. 아, 무스가 여기에 와가지고. 아, 3회 데미지를 더못 뽑아요. 조금만 더 있어볼까? 뭘 있어. 여기서 늑대가 툭 심어. 죽어버리는데. 무조건 내야 돼, 지금. 아이씨, 대로 어쩔 수 없다. 끝. 어, 어느정도 뽑았어. 어, 나쁘지 않아요. 아, 지금 카드가 늘어나는 거 솔직히 싫거든요. 아, 근데 가죽도 어떻게 보면은 카드가 늘어나는 거잖아. 에이, 일단 가, 가죽 가자. 나의 가죽은 최상품이자 나 받아야! 뭐야 이거 가격이 올랐네요? 원래 9였는데? 뭐지? 계속 살 때마다 가격이 오르는 건가? 하나 챙겨 깊은 감사를 표해 본다께! 토템 또 바꿔야 되겠네요 그나마 내가 잘쓸수 있는 거 이게 제일 반만하지 아, 플레임님 늑대씨 또 나왔어요 에? 야 그럼 지금 상태로 극한의 효율을 뽑을 수 있는거 아니야 지금이 최대 효율인데? 자, 자 자, 자 끝났죠? 야 오늘 이빨 좀한번 크게 뽑아볼까? 사아아아아아이 일단 콜 토끼가 줘 까치 눈이 맛이 갔어 얘 축적가 이 도장을 담은 카드를 낼때 자신의 덱을 뒤져 원하는 카드를 뽑을 수 있다 와아트? 나쁘지 않은데? 막 진짜 급할 때 까치가 손에 있다. 그러면 나머지 다 태운 다음에 까치 내고 플레인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 이걸로. 환상적이야. 아, 난 레어 카드들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결함물 뽑고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엘크 가자. 하 자, 뿅. 대물을 그러면 까치를 넣으면 되겠네. 여기서 코스트가 가장 가벼운 애가 누구지? 담비요. 어? 바퀴벌레? 바퀴벌레? 그러니까 바퀴벌레 계속 낼 때마다 카드 가져오는 거 아니야? 나쁘지 않아. 두 개. 좋아. 아니 코스트 전혀 비싸지 않아요. 저희 지금 다람쥐 죽이면은 뼈4개 나오거든요. 저희가 지금 뼈 대기예요. 이렇게. 짜잔. 늑대 씨는 정말 꾸준히 나와주시네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옆에다가두 아메파츠 먹고. 맞다, 얘 내려올 생각을 안하고 그냥 내가 끝내버렸네 게임을 나, 와, 나 진짜 아... 내 이빨 아 진짜 이빨 모으기 너무 힘들다 참새... 치명적인 독수리... 하늘의 복군이다 와, 뼈가 무려 8개 하지만 계속 뼈댕으로 가볼게요 아이템... 은 필요없고 강화로가 죠 아이번에 생명력 두 개네 생명력 두 개라고 아예 써있네요 여기 아 늑대로 가자 보스다 아 이번에도 너무도 빠르게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연기 덧사냥꾼의 가죽에서 너는 익숙한 모양과 향기를 느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한때는 친근했던 자가 이제 냉랭한 시선을 보낸다. 안 됐지만 오늘은 자네 가죽을 벗겨야겠구만. 더 사냥꾼 진짜 간지 이펙트가 진짜 간지인 것 같아요. 이 상반되는 캐릭터 이게 너무 좋아. 아 맞다 얘덧 꺼내지. 아. 벗밟으면 한방에 죽는거 와 얘도 다람쥐가 붙어있어서 고향을 가지고 있네? 와 진짜 소름끼친다 얘 모든 애를 다 결합시켜가지고 그렇구나 아 이런 능력이구나 신기해 뭐야? 얘 원래 이렇게 안생겼잖아요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내가 말했던 건, 이, 이게, 와, 이게 목뼈였네. 그러네. 아, 근데, 왜, 왜 그림이 바뀌었지? 이게 뭐 무슨 계기가 있나? 어쨌든 건 맨날 다람쥐. 사마귀신. 이렇게 해서, 양쪽을 때리게 하고, 아, 여기다 둘걸. 침착하지 못했군. 일축한 엘크를 여기에다가 두는 거예요. 일단, 요렇게 때리고, 요렇게 때리고, 얘 사망하고. <웃음> 얘좀 애매한데. 아, 몰라. 그냥 막 더워. 어차피 난 이기게 돼 있어, 지금. 으아! 내가 죽어서 지금 가죽을 얻은 거구나. 가죽. 아, 맞다. 없고 가죽을. 이거 내죠? 안 내는, 안 내시는구나. 그냥 쳐맞는 수밖에 없는데? 아, 근데 맞아도 되는 거야? 지금? <놀람> 아, 연기 방패는 너무 아까워요 와 이거 너무 도박인데 아이템 쓸데가 온것 같다 일단 다람쥐를 뽑고요 연기와 다람쥐를 두고 게다가 갈고리로 얘를 가져가고 코요테로 마무리됐다. 게버와 <목소리> 여기에다가 까마귀를 넣네. 야이 자식 머리 좀쓸줄 아는 친구야. 칼을 꺼내고. 대단한 패야. 어쩔 수 없어 방귀벌레. 야, 덫은 까마귀도 잡는구나 위대한 도약이 있네? 좋네 이거는. 내가 덫사냥꾼과 이 페이지를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늑대가지고 지금 미리 내야 될까요? 카드 뽑아 쥐, 와.. 진짜 애매한 애가 나왔네 <웃음> 오케이, 일단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대가족이 들어왔고 어 좋아 아주 깔끔하게 끝났죠? 나 지금 득대가죽이 너무 쓸데없이 많아 어떡하지? 뭐가 됐든난 지금 카드를 빨리 뽑아야 될 때가 온것같아암해봐암해봐왜 한바퀴 돌아? 아아 공수 일단 지켜보자 오케이 이 페이지 보자고 짠이 페이지 어? 카드를 기 좋은 가족이지만 순환은 계속되어야 하니 거래를 하지요 <웃음> 덧거래해주는 그 여자다 거꾸로 뒤집어쓴 거구나 와 강력한 카드 최고의 가족 아니면 안팔겠어요 거래야 마음대로지만 알아두세요. 나머진 저를 위해 싸우게 될 겁니다. 엥? 어? 아! 아! 아니 이게 거래가 된다고? 야 뭐야 그러면 내가 센 애들 다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같이 다존다존네 이게 지금 거래를 하면 내 카드에게 들어오는 건지 내 앞에다 까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카드. 를 보아하니 제 덱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네 개를 저랑 맞서 싸워야 되는 존재로 나올 것 같은데 백상알이랑 아 그러네 카드덱으로 들어오네 이건 뭐야 굴사리 피해를 대신 받는다 이 잠수잖아 잠수인데 어떻게 가가지고 몸빵을 해펜색검도 가져가고 무스 가져가고 도 소리도 가져가자. 됐다. 저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겁니다. 왓? 어째서요? 아이 상태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 포스트가 너무 커. 잠깐. 아이 상태로 그냥 싸우는 거라고? 이게 카드가. 아이 아, 위쪽에 있는 걸 꺼냈으면 그럼 다음 턴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내가 위에 것만 가져가니까 바로 얘네들이 그냥 공격을 해버리는구나. 아, 아, 그랬구나. 아니, 쟤 지금 몇 개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안 보여요. 아니, 카드 좀 치워봐! 플레임을 걸자. 아, 이거 낼수 있네. 다행이지, 뭐. 얘만 막으면 한 턴을 버틸 수 있어요 피가 2 칠면조 독소리로 얘를 내면 되겠네 자 뭐지? 얘왜움찔거려독소리가 공수야? 아 맞네 그냥 몸빵만 하네 아아 내가 아, 잘못 생각했다 아메바를 낸 다음에 문어로 바꾸자고? 여기에다가 두는거죠 지금 뭐 내가 여기에서 뭐 다람쥐를 뽑는다고 뭘할수 있는건 아니고 자 뽑아보고 하 늑대가 나왔네 자, 지금 제가 한 칸이 앞서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다 맞아도 제가 한 턴을 버틸 수 있거든요? 저 지금 칼쓸 필요 없습니다 이거 어차피 이빨 하나 뽑는 거...일 텐데 자 여기에서 이제 결판을 내야 되거든요? 얘가 여기에서 더이상 카드를 안내면 저의 승리에요 왜냐면 얘네는 움직일 수 없고 데미지가 온데 제가 여기에서 지금 다람쥐를 한마리 뽑은 다음에 얘네 둘을 희생시켜서 늑대를 내면 데미지가 6이거든요? 해보자고 뭐야이 새끼 이조물이놓이면 도장을 담은 카드는 그빈 공간으로 움직인다 어? 야 이거 지금 칼을 써도 봉인데야 이거 왜통수인데자 봐봐 내가 여기서 늑대를 얘네 둘을 희생해서 어디에다 두든 얘가 막아 그 늑대가 나한테 3의 데미지를 주면 게임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을 희생하고 늑대를 죽였어? 그러면은 블루더운드가 저한테 2라는 데미지를 줘서 지금 하나 차인데 칼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써보자. 아씨,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눈을 파냈어? 야, 아니 미쳤어? 아, 혹시 이중하나가 매혹적인가? 아 너무 아파서 잘 안보여 불쌍하게도 버려진 아이 희생될시 죽진 않지만 넌 시험해볼 만큼 매정한가? 불쌍? 믿기 어렵겠지만 여기서 눈을 잃은 건 네가 처음이 아니다. 에? 외눈가에게는 재미없는 게임이겠지. 혹시 교체하고 싶은가? 뭐를? 에? 내 눈이 뭐였는지 난 유심히 본 적이 없는데 이거 뭐지? 아니 누가 봐도 이거 선택하라고 지금 아 이건 눈동자가 지금 두 개인 거예요? 아 이게 다 각자의 특수 능력이 있는 건가? 간지? 남자라면 간지라고? 사료난 아니 이게 너무 대놓고 있으니까 좀 별로야 아니 눈이 종류가 이렇게나 많은데 아 네, 뭐든지 써봐야지 이거 고르고 다음 기회에 만약에 진짜 나 단거 안쓸건데 쓰게 되면 이거 또 해보고 눈동자가 지금 두 개인지 번진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써보겠습니다 우와 도전 과제를 달성함 고대의 비전? 에 뭐야 찾아라 구원 안에서 뻐꾸기와 시계? 에나그 반지 얻었잖아 좀 나은가 어찌됐건 결정은 최종적이다 이제 눈밭에서 비투성이로 쓰러진 덧사냥군과상인를 뒤로 하고. 너는 나아간다. 더사냥건 죽었어요? 너에겐 저 멀리 불빛이 보인다. 끝이 다가왔다. <웃음> 마지막이야? 엔딩이야? 잠시 있거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미쳤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이게 다른데요. 살짝 자, 자, 헉! 뭐야? 화력포진 늑대? 뭐, 뭐, 뭐, 뭐, 뭐, 뭐 거기서 뭘 하는 건가? 돌아서 나를 마주하라. 왜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와, 야, 고대의 눈을 하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체.. 오예스이비아레 아니 근데 이제 덫가죽 사냥꾼 죽어가지고 이제 교환 안되는거 아니에요? 근데 난 알파가 없어서 아직도 이 덱을 맞춰보지 못해요 어.. 이건 뭐지? 거기서 뭘 하는건가? 필름! 다시 태어난 희망 도전과 제달성 뭐지? 필름? 어! 야 설마 그 저번에 2회차 때 내가 카메라가 내 눈앞에 있어서 내가 한번 찍어봤거든? 그때 필름이 없어서 저 딜러를 찍지 못했는데 어? 그럼 내가 딜러를 찍으면 내 딜러를 죽일 수 있는 건가? 일단 뭐가 됐든 이겨야겠죠? 가보자고 자, 다시 한번 카드 좀싹 보고 아! 발력 부진 늑대! <웃음> 아 뭐야 귀여워 아 저번에 그 누구야? 어! 방개벌레가 에? 얘 뭐예요? 게임기로 변했는데요 얘가? 물음표 물음표? 방개벌레가 저번에 단비는? 발력 부진 늑대는? 이라고 물어봤는데 늑대는. 그게 얘네 아 근데 늑대 너무 귀엽게 생겼다 <웃음> 발육 부진 늑대라니 야 그리고 전판이 진짜 너무 힘들었던게 플레임이랑 바퀴벌레랑 안 나와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 이번에 운좋게 플레임이 딱 나오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늑대가 다행히 나와서 이기긴 했는데 카드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카드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룰로 가야겠죠?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아니 일단 카드를 재물로쓸 거를 사막이시.. 어.. 명을 받들지 사막일 늑대한테.. 너무 도박인데.. 뭐 원래 인생은 도박이라 잖아요 이게 <목소리> 한장 나오면 게임 끝나요 그냥 무조건 끝나요 가보자 너의 눈은 작은 오두막에 사로잡혔다. 그 따뜻한 빛은 밤의 복압적인 어둠 속에 등불이다. 분명, 분명히 오두막은 너의 여정의 끝을 가리킨다. 와, 연출을 봐. 뭐지? 어? 모르니까 주변을 조금만 살펴볼게요 네?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멀뚱멀뚱이 걸어가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본다고 이게 이렇게 길이 긴 이유가 있을거야 분명히 이 게임은 숨겨져 왓? 숨겨져 있는게 많으니까 이거 실현? 에? 이거 실현의 그 동굴 아니에요? 기이한 오두막에서 몇 발짝 다가가자 너에게 뜻밖의 기회가 주어졌다 나의 선물은 아무 여행객이나 받는 게 아니다 나의 시련을 통과한다면 막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신속의 시련 뽑은 카드 3장 중 질주자 도장이 나와야 한다 진귀의 시련 뽑은 카드 3장 중 레어카드가 나와야 한다 나레어카드 많잖아 반지의 시련 되게 반지가 있다면 자동으로 통과다 반..반지? 나 되게 반지 같은 거없는뭐야 이거? 아1 1시 이거 1 1시를 가리켜서 뻐꾸기 시계에서 얻으라는 것 같은데 난 그럼 반지를 선택하면 되는 거..아닌가? 버짐의 시련을 시작하지 멋진 반지를 꼈군 물론 통과다 너에게 나의 가장 강력한 선물을 주겠다 네가 뽑지 않아도 게임을 뒤엎을 수 있는 카드 뼈의 왕의 친절 8개의 뼈를 가지고 전투를 시작한다 염소의 피의 친절 흑염소를 내려놓고 전투를 시작한다 숲의 친절 모든 공간에 미송을 놓고 전투를 시작한다 미송이 아마 바리게이트를 일단 치고 시작한다 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카드를 더 뽑을 수 있는 선을 주는 거죠 어어어 어, 어. 공수 막는 나무 일단 뼈는 충분히 있고 염소...로 가봅시다 희생양 두 개짜리 이런 거 바로 낼수 있잖아요 우린 그걸 반복할 것이다 에? 에또요 날개의 시련 뽑은 카드 세장중 공수 도장이 나와야 한다 가죽의 시련 뽑은 카드 세장중 가죽 카드가 나와야 한다 지느러미의 시련 뽑은 카드 세장중 수생 도장이 나와야 한다 이거는 뭐 아예 본 적도 없고 공수는 지금 대머리 독수리 하나 있거든요? 수생도 아예 없죠 그죠? 날개의 실현을 시작하지 에이... 행운을 빌어.. 아 아무 도장이 없어 하, 공수 도장을 담은 카드가 하나도 없다니 실패 아쉽지만 전 솔직히 흑염소 하나만으로도 이 전장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괴물 늑대 카드 하나 나오면 깨.. 왔다...봐... 선물을 받아냈구나... 공평한 내결이 될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어? 불이 꺼졌... 아, 이렇게 생겼구나 어, 나 처음봐요 뭐야, 나무 인간...이야? 팔이... 나뭇가지처럼 생겼는데? 올해도 나다니더구나 또 한판 하고 싶어 미칠 지경이다 플레이어 준비가 됐나? 충분한 대비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연기 혹시 모르니 하나 더 3페이지? 우와! 너무 간지나! 감사를 전해야겠군 여태 좀 어떻던가? 정말 아주 많이 나빴지 난 여기 갇혔어 이놈의 담비의 육체에 카드로 만든 종이에 그랬군 나도 물론 모든걸 리셋할 방도를 마련해놨지 계속 말해봐 여기 우리 플레이어 친구가 이미 갖고 있어 열쇠를 네? 그게 뭔데요? 먹는건가? 쥐의 왕 흑염소 아직 안 써도 돼요? 아니에요 써야돼요? 사막귀신이 내려와서 하나, 둘, 셋 하면 흑염소가 죽는데 그럼 좀 어거지여도 좋으니까 쥐의 왕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머진 다람쥐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하고 쥐의 왕은 피가 1이어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효 부진 늑대로 갑시다 다 왔군 담비는 아껴두고 어떻게 대기 나올지 전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마귀신이 이렇게 때리고 가요. 밤에 바다 멍! <웃음> 사마귀신 죽고? 와 잠깐만요 사마귀신이 또나와요이오 암에 바로 막는다 이게 그 능력이 특수 발동되는구나 제 가면이 뭐냐에 따라서 아 하... 카드 계속 뽑아야 돼요 결축카넬크 잠깐만 여기에서 얘가 하나 둘셋 때려서 없애고 얘가 내려와서 하나 둘셋 때리고 얘가 때리면 그냥 게임이 끝나는데요 에? 야 미친놈마 이거 어떻게 이겨 아이템도 하나도 없어 야 이게 말이 돼? 당연히 말이 되죠 아니 끝났어 게임이 아 솔직히 한 번에 깰수 있을거라고는 생각 안하긴 했는데 오조 퀴퀴에 굴라 버려 아,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여기까지 왔구나. 아. 보스 마지막 페이지를 깰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는 아닌데. 아, 이렇게 1페이지 만에. 아, 진짜 좋은 카드들 다 놔두고 왜 그게 안 나오는 거야. 제발, 조금만 더 살아 있어 보자고. 죽음의 기념품이 갖고 싶다. 너의 죽음 카드 이제 비용을 가져올 카드를 고르거라 에 이번엔 무료가 없네 아메바에서 이의 뼈비용을 아뭐 이정도면 양호하지 공격력과 체력을 가져올 것이다 33. 도장이 3방향 공격 3분 공격의 도장을 무난 무난한 카드가 형성이 됐네요 블레임3 준비하라 죽음이 기다린다 안돼 준비됐나? 마지막 도전자는 넌 그만큼 오래가진 못하겠지 어? 필름을 여전히 갖고 있네? 뭘 보는 건가? 내게 집중하거라 응? 그 역겨운 발력 부진 늑대? 정말 그런 피조물을 되게 넣고 싶은가? 보기만 해도 욱할 것 같지만 딜은 끝났으니까 유효하다 자, 이렇게 3회차 플레이가 오늘도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점점, 뭐랄까 저한테도 굉장히 유리한 고성능의 덱들이 많이 생기고 유리한 조건들 속에서 최종보스까지 클리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4회차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네요. 마무리 짓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종료!